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첫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얼마 전 아이를 낳아서 몸조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달 남짓 쉬고 바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몸조리해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더 벌려고 일하냐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참 억척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 돈잘 버는데 왜 일을 하냐는 둥 제가 자존심도 강한 편이라 그냥 누워 있으려니 답답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나이 마흔에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약한첩못지어먹고 정말 비참하더군요. 제가 출산휴가 가기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신랑은 얼마 전까지 건설 쪽에서 일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결혼 후 생활비를 딱두번 받았습니다. 그것도 백만 원씩 두번 받은 게 전부입니다. 단지 생활비 안주고 버리가 시원찮아서 그렇다면 이해라도 하죠. 결혼 전부터 주식을 했는데 결혼하면 손 떼겠다고 말만 하고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도 주식을 계속합니다. 물론 하면서 벌면 좋겠지만 결혼 전에도 손실을 많이 봤지만 거의 깡통찰 수준까지 왔음에도 손 놓지 못하고 있답니다. 며칠 전 주식이 바닥을 쳤을 땐 반대매매 당할까 봐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해주었지요. 그 전에는 카드빚 갚으라고 돈을 해주었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주식 계좌에 홀라당 넣어서 날려먹고 또 반대 매매 당할 지경까지 되니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몸조리도 못하고 나와서 일을 해도 벌어봤자 몇 푼이나 벌겠어요. 자기는 하루 아침에 몇십에서 몇백만원씩 날려먹고 예전에는 많게는 몇천씩 난리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날린 돈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남편 앞으로 해준 돈만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다 회사 일이 없어서 계속 적자입니다. 회사에는 일도 없는데 직원 월급은 계속 나가고 본인은 회사 업무보다는 앉아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만 매달리는 것 같으면 회사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그게 맞는다고 정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정리를 못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또 해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해주면 회사는 접는다고 하네요. 사람이 악하거나 나쁘진 않지만 마인드가 틀려먹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주변에서 빌립니다. 한달 이자만 400만 원이 넘게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벌어도 400만 원 넘게 이자로 나간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자신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잘 사냐 홀씨 어머니 저희가 매달 용돈 드려요 40에서 50만원 사이 그것도 제가 벌어서 드립니다 참고로 저 임신하고 시댁에서 밥한 그릇 못 얻어 먹었습니다 게다가 출산 후 병원비는 커녕 몸조리하라고 돈한푼안 주셨어요 얼마 전에 100일이었는데 100일 때도 아기 양말 한 켤레 안사 오신 시어머님이세요. 처음에 별 생각 없었는데 주변에서 너무한다 너무한다 하니 지금은 서운한 생각이 드네요. 돈이 없어서 양말 한 짝도 못해 오신 건 아니신 듯한데 제가 100일 전 전날에 20만 원드렸거든요 거기다 우리 새 식구 생활비 온전히 제 차지예요. 애 낳고 조리하는데 천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아이 보험도 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거기다 신랑 기죽을까봐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도 안돼 제가 신용카드를 하나 줬습니다. 그걸로 급할 때 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 돈을 써본 적이 없네요. 주식담보대출은 2억이나 쓰고 본인 돈은 다 날려먹었고 이젠 빚 잔치하고 나면 본인 앞으로 남는 것도 없는데 아직 대박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랑 아이가 없으면 위험하게 안 했을 텐데 가족이 있어 마음이 급해서 위험한 종목에 손대서 잃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조심해서 하니 잃을 일이 없다고 하네요. 신도 모른다는 게 주식인데 불안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주식이 폭락할까 항상 주시하면서 내리면 또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비 안 갖다 줄 때부터 죽는 소리 해가며 닦아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남편이 해이해져서 더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마련해줘서 상황이 악화된 것 같아 제가 바보 같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잘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어제는 작정을 하고 주식 계절한 입출금 통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안 보여준다네요. 제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지 말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빌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느낌이 옵니다. 아마도 또 누군가한테 돈을 빌린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계좌를 안 보여줄 것 같으면 계좌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정리하자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냅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저를 회유합니다. 저보고 걱정 말라고. 내가 이번에도 주식으로 돈 잃으면 너한테 이혼당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은 얼마나 신중하게 주식하는지 아냐면서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네요. 그 말에 속고 또 속아서 이 지경이 됐는데 또 속아주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남편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애기들 남 얘기라고 함부로 욕하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지만 제가 살려면 누구의 힘이라도 필요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철밥통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던 저였습니다. 직장 2년차의 상사 및 선배들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7년차 현재 저의 인생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기 전 저는 월급을 타면 은행의 적금이란 안전한 자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쌓여가는 통장을 보며 즐거워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아이도 한명 생겼습니다. 몇 백으로 시작한 주식 처음에는 몇 만원 많게는 몇 십만원 벌면서 즐거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밥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들과 똑같이 급등 주식 상한가 따라잡기 등을 반복하다가 돈을 잃고 다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물타기를 하고 통장, 카드론, 집담보대출, 지금은 거의 1억원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3천만원 정도 주식으로 날려버리고 마누라와 함께 펑펑 울며 다시는 주식을 안하기로 하고 다시 인생을 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몇 개월 뒤에 또다시 주식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미수, 신용거래는 이 주식판은 정말 허가된 도박판에 너무나 손쉽게 외상으로 주식을 살수 있는 시스템 구조라서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너무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도박의 공간이었습니다. 나름 차트 공부도 하고 기업가치도 분석하였습니다. 직장 사무실에서는 본연의 일은 신경쓰지 못하고 집에서도 멍하니 딴 생각만 하고 이자 걱정, 미수거래 청산 걱정, 반대 매매 걱정 밤에는 잠도 못자고 미국 증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호재라도 터지면 주가로 더 매수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일수였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집사람 가족에게 말도 못하겠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왜 이리 짧은지요. 말이든 금방 다가오고, 카드결제일도 다가오고, 뉴스에서나 보던 돌려막기 인생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갈 수만 있다면 주식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이 없는 이런 걱정을 안해도 살수 있는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곳으로요. 며칠 전에는 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도 슬프게, 처자식만 아니라면 벌써 이 세상에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나약해지나 봅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